아. 예, 그, 심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심동구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실전 이야기. 예. 저는 그 어떻게, 재판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림, 바깥에서. 하이, 재판이 갈게요. 이제 1월 10일 행사 선고 공판이 100만 원 예, 예. 선고가 됐고, 예. 1월 16일에 민사 도 음.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값 그러니까 예, 아, 400만 예, 예, 예. 원, 그걸 물어, 물어 주라. 뭐 예. 그런 예. 요지인데요. 아. 그, 아니, 그러면 저기, 어, 지금, 판결이 났습니까? 그게, 그게, 예, 승고가 예. 판결이 아, 났다 명이잖아. 재판, 저, 그, 판결을 한 건데, 예. 문제는 그, 언론들이 조용했어요. 음. 왜냐면 2년 전 사건 당시만 해도 엄청 이게,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예. 국민들이 워낙 이게, 이게 대한 그, 여론이 예. 안 좋아가지고, 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 그것도 아직 탄핵되기 전에, 예.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박근혜. 그렇죠. 그 당시, 작년, 재작년 1월 24일이. 예. 근데 불구하고 그 대통령을 유승 대통령을 밝아보게 가지고 온갖 그세월호 일곱 시간 동안 뭐전 지금 다 거짓으로 밝혀지잖아요그청와대에서뭐뭐 롯데 호텔에서 뭐, 뭐, 뭐 이상그랬다, 뭐, 뭐, 뭐 했다, 뭐 했다, 뭐 마약을 맞았다, 독소를 맞아, 아 이제 뭐 뭡니까 뭐 에이, 그, 그게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에이. 그 그림에 종합적으로 다 그림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림을 그런 그림을 그것도 유승 대통령을 아주 그맨 눈으로 못 쳐다봐요 실제 에이. 에이. 와, 그 정말 어, 그런 그림을 국회에다, 가 그, 그렸는데, 그, 당연히 이슈가 되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재판 결과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어, 집에 와서 어. 저도 막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행사 재판 끝나고, 예. 근데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내 도리잖아요. 예. 그래서 좀 간략히 그냥 결과 만 저, 뭐, 페이스북 등 SNS에 공지를 했는데, 음. 그다음 날그 다음날 그 펜엔 마이크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거기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배경까지 아... 그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 그 다음날에, 예. 그 다음 3일째 되는 날에, 그때부터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KBS, 아... 뭐,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그 예. 방송사죠. 연합뉴스, 뭐, MBC, 지상파, 그 다음에 종편, 그 다음에 신문까지 예. 쭉 보도가 그냥 음... 3일째부터, 그것도 토요일이에요. 음... 했데데 민사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예, 예. 보도 패턴이 예. 그딱 선고 당일날 통상법 부분에서 그보자 뿌리죠. 예. 보도 자료를 내고 뭐 그걸 인용해서 뭐 언론사마다 이제 그, 예. 어? 그걸 그 보도를 하는데 예. 이것도 민사도 그냥 3일째부터 보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 덮으려고 그냥 마지못해 하낸 거구만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예. 냄새가 좀 나는데 어떤 언론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예. 그, 을 분석을 해서, 예. 어, 보도한 게 많고, 심지어는 뭐, 어,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예예. 그, 지금 현재 구독자 제일 많죠. 정치사회, 그 그, 그, 그, 신의 한수? 그걸 어제 막, 막, 그, 보도를 많이 하더군요. 아... 그, 그가지고 대담 프로를 하고 가는데, 그래서 지금 그, 행사를 하던 바로 예. 그날 항소를 해버렸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그, 변호사께서 네. 무료로 열심히 변호를 하셨는데, 이건항소 해야 된다. 음. 어, 지금 그래서 뭐저잘 모르지만은 음. 뭐 변호사 의견도 그렇고 저도 좀 억울한 생각이 들고 해서. 그게 그게 어느 서울 그... 남부지 방법입니다. <웃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변호사 어느 변호사님이 이렇게 맡아한 변인가요? 아니요 저저 저 변호사가 여러 분인데 예. 어, 구상님 변호사님이라고 헌 변이라고요. 헌 변. 어. 헌법. <웃음> 뭘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라고 있어요. 예. 그 해당님이세요. 아 굉장히 그 행사 법계통에 그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예. 그 무료로 변론하시고 또한 변에 소속된 변호사 몇 분이 예. 무료로 또아 그래서 그또 좋은 일 하신 분들 많네요. 예. 예. 근데 민사는 또 다른 저그 분무법인에서 예. 그 무료로 아 변론을 하시는데 이제 민사는 아직 예. 그 이제 이신까지 하실지는 아직 그 학답을못 받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항소를 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무튼 간에 국민 여러분 저 응원 좀 해주시고, 네. 이거, 이거 어차피 여론재판입니다. 이게 인민재판이고 마녀사냥이기 때문에, 그, 지금 뭐 재판이 있으면 다 개판인데, 그냥 여러분께서 압력을 많이 넣으시고, 으쌰으쌰 SNS를 퍼뜨리고, 씹어 제끼기 시작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저는 뭐 하여튼 네. 그좀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고, 네. 판결이 좀, 뭐, 물론 그 판사들은 그, 여러 가지, 그, 법과 양심에 의해서 예. 판결을 해, 하셨겠지만은, 예. 또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좀 예. 잘못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하여튼, <웃음> 어, 좀 너무 정치적인 그, 부담을 안고 재판을 한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건 음. 뭐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 하여튼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 예. <웃음>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한번다퉈볼 생각입니다. 아, 예. 일반 국민들 여론이 강수해라 예. 끝까지 어, 해야 된다는 그게, 압도적이에요. 예.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그래, 아시는 분이든 그렇죠. 모르시는 분이든. 자존심 싸움. 자존심 싸움. 예. 어,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애국진영의 자존심 싸움이고 네. 박근혜 대통령 자존심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음. 이거는 꼭 해야 되니까 국민 여러분 좀힘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또 제가 기쁜 소식 하나 드리겠습니다그 그, 한겨레신문 기자들이 예. 10명이나 사표를 썼대요. 그 미디어오늘에 보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개인의 일신의 사유로 뭐. 사표를 썼다고 해가지고, 10명이 나갔는데, 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 중진, 5년 이상급 된, 그나마 진짜 한창 날아다니는 기자들이 이제 사표를 아, 나간다 그, 그, 특이한 세상이네. 예. 남판사에뭐 지새끼 도망가는. 그건 <웃음> 정부는 뭐 아니지만. 개인의 사정이라, 개인의 사정. 뭐, 상식적으로 뭐, 한길의 신문 같은 경우는, <웃음> 예. 뭐, 원래 전통적으로 지금 정부하고 굉장히 친한, 친한, 물론, 말고 음, 있지 매우 밀접한, 뭐, 거의 <웃음> 나팔 수요그 출신이 지금 중와대 아, 예. 대변인도 하고 있고. 그, 그런데 왜 도망을 <웃음> 갑니까? 다들 사표니다 그렇죠. 그미어 그 오늘에는, 이한결레가이 조직적, 조직이 뭐, 뭐, 좀 비전을 못 주는 것 같다. 경직되어 있다. 뭐, 이, 뭐, 그런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또 가짜뉴스 이런 걸로 소송이 또 많이 걸려있습니다. 예. 걸려 예. 그 겁니다. 소송도 걸려있고 하니까, 그, 뭐야, 동성애하고, 그, 저기, 난민 동성애, 나태를 반대하는 그거를 어, 그 이제 기독교 단체 그를 갖다가 가짜 뉴스 뭐에스더 기도 운동이라는 데를 가짜 뉴스 공장이다 해 가지고 예. 2 4건인가를 기사를 썼대요. 근데 지금 그게 전부 다 허위라고 지금 어 밝혀져 가지고 이게 자체 잘못하면 이이 이 사장까지 고소될 수이요 이게, 수 있는 이게 지금 그문재인정권이그 예. 보궐 선거로 당선됐잖아요. 보궐 선거죠. 예. 근데 하여튼 재작년, 어, 올, 작년 올이, 아, 재작년 올이 벌써. 예, 예. 회수로는 지금 3년째인데, 그, 침시사에, 침식에서, 예, 예. 뭐, 저, 어? 과정은, 뭐, 뭐 뭐라고 그랬죠? 뭐 공정하게. 공정하고, 뭐. 결과는 정의롭고, 예. 어, 뭐 또, 저 지혜는 평등하고, 이 이야기를 예,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오늘 예. 제가 저 오면서, 제가 아주 제가 친한 친구예요. 예. 성균관대학교 그 유명한 교수인데요. 예. 김정탁 교수님이 오요 예, 예, 예, 예. 이번에 책을, 그큰 대작을 냈어요. 장자. 예, 예, 예. 장자라는 책을 다섯 권이에요. 예, 예. 어? 예. 그걸 15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냈대요. 예. 그런 근데 그 중앙일보 기자가 그 예. 인터뷰를 했는 거예요. 예, 예. 그 지금 중앙일보 크게 났어, 신문에. 예. 그걸 저한테 기사를 참고로 보내와가지고 오면서 봤어요. 예, 예. 그 기사 제목을 그랬어요. 스스로 예. 정의롭다고 하는, 어? 스스로 예. 정의롭다고 하면 정의롭지 않은 거다. 아, <웃음> 그게그런게그생활 <그래서 웃음> 딱그 기사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예. 정의를 계속 내세웠잖아요 예. 응? 기회는 평등하고 예.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예. 정의로 그리고 전혀 국민들이 경험하지 못한 음. 나라를 만들겠다 이랬단 그치.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딱 그렇게 돼요. 전혀 경험하지 응. 못한 나라를 지금 개 응. 체험하고 있어. 무슨 이런 거보다 선복순인가요 원래 선곡순, <웃음> 손혜원그양만 예. 지금 갑질하는 거 노는 거보면 예, 예. 진짜 점이 가격이에요. 그거는 네? 뒤에 그 청와대가 배우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정의를 내시는지 뭐 이렇게 부증한 부리한, 부리한 지거리를 갑질을 하고 다니냐 이거야. 아, 일반 서민들이 진짜 웃기는 게, 저는 제이름은된 집도 없어요. 그니까요. 저는 공과. 예비역 뭐 제독 샀는데 네네. 저 아직 전세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네. 일반 뭐 저는 뭐잘 모르는 분들은 뭐뭐 아뭐 연금도 많이 받고 말이죠. <웃음> 뭐 굉장히 안정되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 <웃음> 굉장히 빠듯다 생활을 합니다. 군인 연금 받아본들. 저희... 예, 지금 저 딸림이 뭐또 대학 다니는 딸림이도 있는데. 그뭐 등록금도 몇몇 살이신데? 그 하여튼 뭐저 상년자 <웃음> 올라가는데 네네. 등록금도 내고 이것도 그 등록금 도 집에서, 저쪽에 가면서, 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네. 집을 갔다가 뭐, 20여 채를, 특정지역에 11억을 대출, 저는 11억 대출을 안 해줍니다. 은행에서. 11억 대출. 대출을 어떻 해줍니까? 예? 1억 대출을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1억 대출도 네. 안 되지,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말이야. 네. 그걸, 그게 하고, 이게, 이게 네. 정의가, 이게 정의롭다고 스스로 한 정권이. 네. 그런 게 가장 불리한 네. 정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 그, 저기, 예. 이거는 문 부패 정권이라고 불래요. 문 부패, 손 아, 부패, 손패의원문 부패 정권이라고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네. 어렵게 사는 국민들이 네. 아마 부글부글할 겁니다. 바, 화가 많이 날 거예요. 아, 화가 많이 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네. 서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저거 챙길 거다 챙기고 말고 갖기다 네. 하고 말에요그건 뭐. 투기뿐만 아니라 그 인사막 청탁에 별거 더말안단다고 예. 자르고 말이죠 국민조합방문 예. 그리고 손해 손해원이 그 예. 아버지 뭐 공산당이었다면서요 아 그런 것도 그래서. 억지로 말이야6일 여섯 번이나 탈락된 그 유공자 심사에 공산당을 유공자 에집어은거그 그, 그, 그렇게 하고 어. 말이죠 이게 도대체 나라가 예. 일반 국민 착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인지 예. 진짜 그런 갑질하는 나쁜 놈들 예. 그를. 말을 위한 나라인지 나는 지금 헷갈려요. 예. 네? 아 그러니까 공산당 출신도 그 국가 유공자가 되는 것 같으면은 5.18에도 그런 공산당들 뭐 그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또다 들어갔겠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5.18 그 유공자 예. 명단을 아니 그 국가를 위해서 유공자로 서뭐 스스로 이름을 내고 싶은 게상식 아닙니까? 그제 예. 왜냐면 국가 유공자의 집 이런 게. 예. 그, 어떤 사람, 저 집에 붙어 있어요. 그, 저, 문에. 예예. 국가 유공자 이집 이렇게 그 마크 해가지고. 국가 보호처에서 내리는 거예요. 예예. 그렇게 명예스러운 건데 왜 숨기느냐, 이거야. 아.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안 그걸 그, 또 누가 맨날 공개하면 그게 위법이라는데. 무슨 위법입니까? 그, <웃음> 어. 그. 근데 어, 자기가 어. 그 유공자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어, 큰 일을 하신 분이 예. 왜 스스로 이름을 감추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공산당들이니까, 그 공산당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게 뭐 잘못된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죠. 렇 예. 떳떳하다면 그, 뭐 당연히 공개하는 거죠. 그죠. 아, 그리고, 그리고 예, 또 저기 예. 또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연 10억 달러 달라, 뭐 1조 3천, 1 3 0 0억원 정도 달라 하니까 정부에서 1조 이상 못 준다, 뭐또 뭐 그랬다네요. 아니, 54조를 갖다가, 그, 아, 날록이 지금 오늘, 예, 예. 오늘, 저, 이방송의 제일, 이게 사실은 핵심 이슈인데요. 예, 예, 예. 에, 쉽게 얘기하면 방위 분담금 협상을 작년 3월부터 했어요. 예, 예. 미국하고. 그래서 <웃음> 5년 주기를 했다고요. 예. 이 현재, 현재 제도는. 예. 예. 근데 5년 주기에 한번 정하면 5년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작년에 예. 타길이 됐어야 돼.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인기 5년이지 않습니까? 예. 딱 그게 맞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작년에 3월 에 했으면 음. 타결이 돼가지고 예. 금년도부터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 10, 10회에 걸쳐 음. 협상을 했는데 결렬이된거예요 양측 입장이 안 맞아. 예. 그 근데 제가 보기에 참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 미국이 주장하는 거는 트럼프 음. 대통령이 이거 왜냐면 부자 나라가 말이야 왜 돈을 안 내느냐 예. 미국민이 생명을 지켜주는데 예. 그런 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내, 내는 게 맞다. 예예. 저도 그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예예. 그런데 자, 트럼프 작년까지 9,602억 원을 냈어요. 자, 작년에 낸 방위비가. 그런데 트럼프 처음에 두 배를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딱 1조 달러예요 아, 아 그러니까 10억 불. 10억 불, 예. 예. 10억 불이 이제 한산하면은 이, 천, 1조, 1조 천 1,3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예예. 이걸 이제 마지노선을 꺼버렸어. 심지어 해리스 다사가 청와대 그 국, 정윤 국가안보실장을 <웃음> 찾아가서 마지막 에 마주노스 제안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우리 국가안보실장 얘기가 예. 1조 원 이상은 절대 안 된다. 그 예. 9,999억 원이 우리, 우리 그거다. 아, 그러면 이 차이가 아니 그런... 1,300억이란 말이야. 예. 예. 자, 예. 1,300억을 가지고 예.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예. 자, 아유. 이 정부가 국민 세금을 펑펑 쓴게 얼마나 많습니까 54조 없어졌잖아요 네. 일자리 창출한다고 추경해서 54조 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북한에 퍼주는 예산이 1조 2천억이라면서요 그다음에 어. 북한에 뭐돈 들어간게 뒷돈이 그래 정확하게 증거 가 네. 없으니까 함부로 네. 말할 수 없지만은 네. 철도 도로 연결하면 110조 네? 네. 이게 근데 조 단위로 말이죠 네. 100조 50조 이거는 돈도 아니야 네. 흔적도 없이 그렇게 그래 쓰면서 네. 고작 1,300억 때문에, 예. 한, 미 방위비 <웃음> 분담에 1,300억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군이 철수한다? 일부라도? 예. 감축이 된다? 예. 1,300억이 아니라요. 예. 수백조가 날아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웃음> 폭망할 수 있다니까. 아니지. 미국 자본이다철수했 있다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 완전 히 소탐 대신을 전행적하고 음. 있는 거예요. 이 완전 히돌대가리인지 내가 진짜 이거, 이, 이 한마디로 욕나오려고 욕 그런다니까요 정의용, 이게 국민의 생명과 예. 한미동맹 제가 누차로 얘기했지만 예. 한미동맹은요 예.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그거잖아요 예, 예. 그죠근데 예. 예. 주한미군이 철수한 한미동맹에 와이 되면요 예. 대한민국의 힘의 예. 원천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나라의 국력이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다니까요 예. 안보 문제부터 경제 예. 모든 국민생활에 이르기까지 예. 힘의 원천이 상실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니까? 예, 예. 근데 이 1300억을 가지고, 예. 54조 원을 가지고 예.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걸 퍼주고, 흔적도 쓰는 정부가, 그 다음에 이번에 설명절에 작년보다 6조 원더 쓴다면서요? 예, 예. 설명절 6조 원에, 예. 예? 6조 원 중에 1300억 방위비 내놔라 이거야, 주한비국은 예. 예, 예. 그렇게 더 정신 나간 정부라 이거야. 예? 예, 예? 자, 이것 때문에 방위비 협상이 결국 결렬돼가지고, 조합미군이 일부라도 감축된다. 예.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예, 예. 이거 엄청 타격 옵니다. 정부가 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군이 일부라도 떠나면 다 망한다는 얘기는 정부도 망하고 예. 국가도 망하는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작년 11월 21일에 예배역장성 415명이 예, 글기를 해가지고 예, 예, 예. 남북 군사합의가 잘못됐다고 예. 어~ 그 저~ 대토론했잖아요 후속조치로 (1월 31일에) 예비역 장성 또 뭐예요 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 예. 예. 창립총회 겸 어~ 출범식을 해요 예예. 프레스센터에서 그때 이걸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음. 만일에 정부가 이거 그때까지 이게 협상이 결렬되면은요 음. 국민 성금으로 예. 국민 성금으로 1 3 0 0억 모아서라도 주겠다. 해야 된다. 아, 예. 예. 아, 이 운동을 하려고 그래, 요 사실. 아, 왜냐면, 국민들 <웃음> 아마 1,300은 모을 거예요. 예. 옛날에 그 IMF 때금무기그런 국민이잖아요. 예. 왜냐면 국민의 안전권, 생명권을, 예. 보장이 안 된다니까? 예, 예. 지난번 군사, 남북 군사 합의를 가지고 군사주권을 다 상실하면서, 예.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예. 그걸 포기한 거야. 예. 그리고 위원회 위원. 위원 무효 소송을 예. 그저께 한변이라고 했죠. 한반도 인근과 평화를 위한. 예예.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예예. 하고 예백장성 (219명이) 이거 저~ 헌법소을 제기했어요 헌법재판소에 저도 그거 갔습니다 신동무 자유외국 t v 그거 때 실시간으로 예예. 스트림 방송을 했는데 예. 이거 다 연계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저~ 이게 이게 저~ 저~ 이거는 헌법 위반을 했고 예. 왜냐하면 국회 비준도 받지 않고 그죠. 국무의 편법으로 비준을 통해 해버렸잖아요 예. 대통령이 그렇게 서명을 해버렸고 예. 그걸 바로 시켰는데. 예. 근데 청화대저저 공영표 저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국회 비준도 필요하다. 늘 예. 사실을 인식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 중요한 남북 군사 비의수도 예. 국회 비준 안 하고 한정권이에요 근데 지금 뭐냐면 방위비 이거 저저 저, 이거 저 국회 이거 분담 국회 동의해야 예. 된다고 예. 얘기했다예 1300억 가지고 맞다. 아니, 그, 홍영표는. 그러면서 1300억, 예. 그 국회 비준 동의까지 핑계를 대면서, 예예. 고작 1300억 이 차이를 예. 더못 내겠다. 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이사람들이 그, 저, 머리, 그, 저, 어? 수준이. 예. 정상인지, 아니, 비정상인지, 정말 의심이 간다니까요. 아니, 이 사람들, 그, 저기, 그, 그, 더불어민주당이 공산당 아닙니까? 그, 저, 중국 공산당 대회 가가지고 추미, 추미애가 기존 설도 하고, 그러면 공산당이지, 얘들은. 아니, 그 홍영표는 손혜원이그호위무사 아닙니까? 손혜원이호위무사 아니, 무슨 초선의원 기자회견 하는데 원내대표가 따라가가지고. 웃기는 거죠, 웃기는, 아니, 그, 웃기는 눈, 거죠. 눈도 제대로 못 깔고, 손혜원이가 어깨 이렇게 두드러지고 있는 사진도 나오더만. 그 완전히 그 시다발인데 그빵 셔틀이 빵 셔틀 빵, 빵 사오라고 사오고 손혜원이가 야음 가서 커피 타와 하면 커피 따오고 그 정도밖에 아니 안 근데 되는 거예요. 손혜원 그거는 본명이 손복순이랍니다. 손복순이요. <웃음> 그러면 최순실 사태는 예. 본명이 최순실이고 예. 저 개명한 이름이 따로 있다면 서최소원 예. 예. 근데 어느 언론에서도요 최소원 이름을 즉 개명한 시, 실제 법적으로 유효한 예. 이름을 안 써요. 예. 계속 최순실이라고 그러잖아. 예, 예. 근데 이, 이, 이 거는, 예. 손혜원은 예. 예. 그 최순실 잣대로 하면요. 손복순이라고 써야 돼요. 손복순 사건, <웃음> 손복순. 손복순. 손복순. 손복순. 손복순. 손복순. 손 말을 어요 <웃음> 손복순, 웃기는 양이 손복순 <웃음> 손복순으로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순으로 널리 퍼뜨. 손복순이라는 게또 존스럽고 무식하게 예. 보이잖아요. 손수 아, 하는 짓이 최순실이 촌스럽잖아요. 그렇게 최순실 하는 것도 예.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예. 일부러 그 이미지를 무식하게 예. 예. 무식한 이게 여자가 대통령 국정농단했다 이걸 이미지를 <웃음> 더씌우려 가지고 꺼 음. 개명한 본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원래 저, 저, 저그 이름이 최순원이라는 예. 그런 좀. 좀고 챘는데 그보 이잖아요. 그거 네. 뭐안 쓰는 거야. 아. 의도적으로. 그러면, 그러면 국민 <웃음>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튜브나 웃기는, 이런 거 만드실 때 음, 손복순 국정 농단 사건 이렇게 좀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정 말이 안 손복순 복순 손복순. 아 그리고 그 진짜 그 심각한 거는 그 저기 뭡니까? 이사람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게그 저기 처,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 그것도 뭐 없던 일된거 아닙니까 없던 어, 일? 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예, 공약했잖아요. 예, 예. 대통령. 예, 이거 이 굉장히 큰 공약이었어요. 예, 예. 공약이 반백 개 중에 예, 예. 이게 예. 그 대표 공약 정도 들어갈 거예요. 예, 예. 이거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래,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그, 가, 집무실을 강화군을 이전하는 공약을, 백지하, 시문기사는 그, 제목으로 뽑았더라고. 네. 근데, 실제 내용은 뭐, 보류한다, 이런데 사실 백지 된 거예요. 백지가 된거예요 네. 물건을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노, 여기, 여기, 네. 여기, 아니, 경제가 음중하고, 네. 어, 국민들이 공감하지 네. 않을 수 있다는 해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기꾼들 또 구, 구, 구,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쭉 사연해놨는데 예. 자 국민들이 굉장히 엄중하고 예.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수 있다는 회의적 생각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은 정부정책이 한국가지입니까 8원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북 군사합의 그군사주군 포기한 그합의부 예. 예. 예이러기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예. 그러면 그런 그런 생각을 이런어 이런 훌륭한 생각이 사실은 예예. 국민들이 공금하지 않으면 헤이직 생각이 들면은 예.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 이거 예.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한 아, 그죠? 예. 그러면은 죠그 탈원전 정책부터 포기하라 이거야 예? 예 그렇잖아요 예예. 그게 뭐 지금 미세먼지까지 연결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죠그 전략난이 이게 한 년에 그 흑자를 그냥 수천 원씩 내던 대사가 공기업이. 예. 적제로 돌았었잖아요. 송영진 의원도. 이거 완전히 망하고 있는데. 네. 송영진 의원도. 왜지말하는 거야? 전 한다고. 국민들이 말하니까. 공감합니까, 지금? 그죠. 예. 공모죠 그런 식으로 대통령 이 예. 인식을 했으면 예. 다 바꾸라 이거야. 예예.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정부 정책을 예. 다 바꾸라 이거야. 예예. 저는 이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예예. 그 말씀 잘하셨다니까, 나는. 예예. 대통령님 아주 잘하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예. 음. 일단 적극 제이 음. 말씀에 대해서는. 강화문으로 청와대 이전 안 해도 좋다. 예. 그거는. 제가, 얼마든지, 저, 어, 이해할 테니까, 예예. 제발 이런 인식을 계속 연장해서, 아 잘못된 정책을 좀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제가 건의드립니다. 예예. 예, 문재인 대통령. 아니, 그, 저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쪼잔하게, 1300억 가지고, 앞으로 문 쪼잔이라고 보세요. 문 쪼잔. 아우, 진짜, 진짜 지저분하네. 아이고, 새끼들 하늘 꼬라지 보면, 이거 밑에 보좌관들, 그비서관들 뭐합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쪼잔하게 되는데, 어? 야이내제 제 같으면 요제같은면 이렇게 하겠어요 야저 음, 미국에 항공모함 전단 일본에 요코아마 요코, 요코스카에 있는 거 야, 항모전단 제주도로 갖고 온다 우리 돈다 줄게 차라리 그리, 그렇게 세게 치고 나가아 그게 안되죠 북한 네. 눈치로 봐야 되는데 아 맞네 아 그래 네. 하면은 김정은이가 얼마나 싫어하어요 네. 김정은이 싫어하는 거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 극히 잘 안하시잖아요 어제 응. 네. 저... 김정은이 마음에 드는 것만 네. 어, 하시려고 응. 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저, 생각이 안 드십니까? 대부분 국민들 그렇게 알고 있요 미국도 그렇게 알고 있고. <목소리> 그러니까, 그, 저, 저, 저, 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막말을, 저, 저, 네. 아베, 일본 총리하고 전화할 네, 때하도 네. 막말을 했더라고요. 막말을. 네. 네. 아, 아무튼 간에 국민 여러분, 저기, 문 쪼잔, 그 쪼잔하다고 저기, 저, 좀, 그 별명을 붙여주십시오. 아유, 지저분하네. 아니, 무슨, 뭐, 저, 네. 저 트럼프가 아니 한테 신문에 그래 놨어요좀그 네. 하여튼 거지 같은 XX 이렇게. 아 <웃음> 거지가 거지가 <웃음> 거색깔그뭐 그러니까 반... 자기들끼리 뭐 네. 친하니까. 네. 그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유사한 표현이 워낙 많고. 네. 그다음에 이게 방위비 협상에 저 트럼프가 뭐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 예. 싹거 아니다. 미국이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 이거야. 네. 미국 을 호구로 보지 마라. 너가 원하는 대로 뭐 어돈안 내는 나를 라 위해서 음. 미국 개도 언제까지 지켜주고 차까지 말해 있듯이 에요그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음. 국민 여러분, 그 저기 이, 이런 걸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자꾸 핵무장 하자고 여론을 그 우리 그 애국 집단에서 이 단체에서 핵무장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왜 핵무장 여론을 만들어야 되냐고 계속 그래, 왜 그러냐면은 핵무장 그. 자 주한 미군도 나간다 그러고 이제 저기 어, 북한도 핵가지기 기적 핵 가진 게 기정 사실화 될 거니까 핵무장하자 핵무장하자 하면은 국민들이 좌파들도 핵무장하자고 할 거고 뭐 다들 핵 20대부터 10대 20대도 핵무장하자고 할 거고 그렇게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핵무장 역량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탈원전 하는 게 되니까 진짜 매국노가 돼 버린 거예요. 매국 역적 역적이 돼 버리니까 그런 압박을 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응, 한국에서 응, 저기 태극기집회에서그 핵무장 하자고 계속 그러면은 미국이 한국을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핵무장한다 할거고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니까 미국의 김정은 을 빨리 제거해 버리겠죠 응. 아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핵무장 그거는 예. 언제 이걸 확실히 국가정책으로 정해야 되냐면 이월말경에 예.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예, 지금. 예, 예, 예. 그건 그의 계정사실처럼 지금 구어가고 예, 있는데, 예, 예, 예. 그 내용을 어떤 걸 담을 것이냐.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추측이 음. 많아요. 뭐, 주로 지금 좀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거는, 뭐,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예, ICBM, 예. 그것만 제거하면은, 응? 예, 예. 음? 북한이 원하는 걸 일부 들어주는 음. 거예요. 주한미군도 일부 철수하고 말이죠. 예, 예, 예. 종전선언도 하고, 평화 입증도 체결하고, 예. 뭐 필요하면 평양에 미국 대상안도 설치하고, 예예. 뭐 연락사라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재도 일부 해제, 해제 완화 내지를 해제해주고, 예. 그래 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북한 핵딱 그냥 물이 익고 차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ICBM 대륙공판 미국 본토까지 가는 건 지금 북한이 600개 이상 가지 있잖아요. 예. 중장거리, 예. 그죠. 예. 그 미사일을. 예. 그건 우리 위해 위하고 일본은 그대로 위, 위협을 안고 있는 거예요. 예. 만일에 그렇게 합의하면은 우리가 방법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합의 전에 전혀... 바로 트럼파고 음. 김정은하고 이 그렇게 합의가 놓으면은요 뭐지? 바로 딱 준비해놔다가 핵무장 선언을 뿌버려요 아니 그게 아니고 MPT 있잖아요. 예. 예. 다탈퇴뿌리고 예. 예. 핵무장 선언을 바로 해야 된다니까. 문재인 예. 정권이 만일 안하고 예. 그것도 안하고 우리가 예.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 우리가 음.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어. 우리 이게 산다 이거 놓아야 예. 되는 거야 예. 북한에 핵 노예가 된다니까. 예예. 전 5,300만 국민을. 예예. 그러면 5,300만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핵 노예로 만든 장군이 문재인이야. 예. 문재인 대통령 이거 이탄핵에버려야 된다니까. 예. 탄핵을 안달라면 핵무장 선언하라 이거야. <웃음> 그러니까 <웃음> 지금, 지금부터 이 보수단체들이, 예. 애국단체들이 저기 핵, 뭐야, 그 협상까지 가기 전에 계속 핵무장 하자고 이제 여론을 예. 만들면은 미국 입장에서 김정은 아, 입장, 그런 방법 있죠. 미국 제거. 협상에서 예. 북한의 완전한 핵 제거에 예, 예. 합의하지 않고, 예, 예. 그도안 시한부로 예. 어? 로드맵까지 쫙 합의하지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예. 그런 식으로 핵보유로 인정하는 수준의 예, 예. 합의를 하면은 예. 우리는 바로 핵 무장하겠다. 그걸 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단체들이 지금부터 계속 그렇게. 플래카드 들고 이야기하고 압력을 넣어야지 미국이 그 김정은이하고 이상한 그시험그거도 지뢰대가 될수 있죠. 그 지뢰대 역할을 네. 해야 되고. 음. 그리고 그석균열 박사님, 아유 뉴욕타임즈도 한국이 그 핵무장 하면은 4,300개 네. 그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볼... 수천개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네. 우리가 원전을 가동을 하면은 핵폐기물이 잖아요 예. 그게 플루토늄이에요. 쉽게 그죠. 얘기하면. 네. 그걸 재활용해서. 예. 네. 핵탄두를 음. 만든다는 거죠. 어? 북한에는 원자력 예. 발전소가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영변의 원자로 해서 예. 실험용 원자로 해서 만드는 데인데요그게블 예. 예, 예. 그러니까 플루토늄 생산량이 예. 그게 예. 얼마 안되는 예. 거죠 그렇게 엄청나게 공을 들여 가지고 만든 음. 게 수십 년에 걸쳐서 해 가지고 한게 지금까지 있는 대기에요 예, 예.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면 얼마입니까 순식간에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음. 그러니까 는그 2016년에 세미나에 <웃음> 그때 석윤열 박사님이 이제 그 발표하신 거를 우리가 기사로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보니까 1년이면 되고 한국은 뭐한 6개월이면 충분하다 그러더라 6개월이면 되고 이미 5년치 그 원자력 에너지를 연료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저기 뭐 골이나 월성 이런데 플루토늄 쌓여 있는 게 그게 4,500개 정도의 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그 원심분리 돌리고 하는 건 그건 20세기 구식 기술이고 우리는 레이저 가지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실험 없이도 그 시뮬레이터로 충분히 예, 예. 할수 있다 예, 예, 그러더라고요. 예, 충분해.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가 한국이 핵무장 하면 중국은 와 진짜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핵무장 하자고 계속 떠들면은 중국도 야 한국이 핵무장 하느니 그냥 김정은이 제거해버리는 게나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이, 이, 이, 지금 예, 예. 저, 저, 저 문재인 정권이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예. 본인 스스로가 예. 작년 4.1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하고 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들한테. 예, 예. 미국에도 그런 이야기하고. 예. 김정은이가 예. 문재인 대통령 의 표현대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예. 예, 위원장 꼭 붙이잖아요. 예. 저는 위원장 붙이기 싫은데, 예.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이 예. 1년 내에 핵을 완전 폐기하기로 약속했다. 예. 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 1년이 언제입니까? 금년 4월 27일이야. 예. 지금부터 3개월 후에요. 예. 그 다음에 그 중간에 6월 20... 말에 미국 중상회담을 하죠. 예. 그러면 이게 약속 기한이 다 됐어 예. 4월 27일까지 예. 회개, 회개 안 했다. 책임져야 예. 돼요. 예. 대통령이 책 어떤 식으로 책임져야 된다니까 예.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그완전 대사기 극이 예. 100일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 책임져야 돼. 예. 책임 안 지면 물러나야죠 대통령 예. 저는 4월 27일이라고 봐요. 예. 예. 그핵 폐기할 전혀 의사가 없는 예예. 적장의 말을 믿고, 예. 그걸 그대로 국민들한테 쏘겠단 말이에요. 책임져야죠. 예예. 어? 어? 체, 체, 체, 그게 지도자의 예예. 제일 첫째 그거는요, 책임이에요 책임. 예예. 자기 한마에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 책임 못좀 물어 나는 거예요. 예예.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저, 저, 저번, 그, 보니까 인생 자체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입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피, 코가 저 평양까지.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져가지고 거짓말할 때마다 평행. 아 그런데 저 거짓말을 되죠. 용납하면 안 되죠. 예, 왜? 예. 지금 말이죠. 지금 상황이 작년하고 완전히 틀리지는 거예요. 예. 북한이 핵보유으로 완전히 확실해되고 예. 미국 정상에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요. 예. 대한민국 5 3 0 0만 국민이 북한의 핵 노예가 돼가지고 예. 예. 인질질질끌려간다니까 끌리, 예. 야, 돈 가져와. 예. 안 가져와? 예. 그럼 뭐 시범적으로 백령도 쪽으로. 예. 조그만 한 하나 핵붙 하나 뜯뜨리버려 예. 초타식 뿌려 예.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공격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 보복을 한다 우리 쪽으로 <웃음> 소호을 날리겠다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 원한 대로 질질 예. 끌려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 대표님이나 예. 저나 예. 제 목숨 내 가족을 예.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웃음> 저는요 4월 27일 이후에 핵이 그대로 있으면 요 청와대 앞에 가서 제가항의할 거야 응? 그래. <웃음> 과연, 국민들이 다 들고 이랬나, 이래. 왜? 내 생명을 갖다가 적장에 김정은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자, 예.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답답한 게, 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이나 저 원내대표나 저 조원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원내대표라고 한다면은, 이러겠어요. 야, 우리 우리도 핵무장 하자. 이렇게 떠들기 시작하고 핵무장 해야 된다 하고 계속 압력을 넣으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응. 한국의 핵무장은 절대 안 된다. 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그래. 자유한국당은 특히 제가, 예, 예, 예. 어, 참 이해가 할수 없어요. 예.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감옥 소가 있는데, 예? 예. 예? 예. 그렇잖아요. 예. 하여튼 잘잘못을 떠나서, 그죠, 예. 일륜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자이당에서 만든 대통령이 당대표도 했고 예. 대통령까지 한 전직 대통령 두명이 그것도 감옥소가 예. 있는데 예. 최소한 석방한 상태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그죠. 아니, 그죠.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 제가 확정된 건아죠 재판을 하도록 요구를 할 수는 있잖아요. 예. 한마디도 없어. 두번째. 이번 제 개인 사건이지만 개인적인 이게 사실 제가 이 사건이 예. 개인적인 잘못 진지 뭔지 밝혀져야 되겠지만 은 네, 네. 일반 국민들 정서가 아니에요. 그치, 그치, 잘못됐다고 그치, 보잖아요. 잘못. 그러면 은한마디는 해야 돼. 한마디 해야죠. 당에서 당황. 이 그림 사건의 재판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 재판이 어떻게 당에서 판단한 건 음, 이거 좀 무죄가 있는 것 같다라든가 뭐, 최소 유포범이라도 음. 있어야 되는데 한 마디도 네. 없어요. 야, 야, 그러니까 내가 <웃음> 야이 진짜 이, 이 사람들이 그 국민들의 이 정서를 예. 제대로 읽고 있느냐 정서를 못 읽고 아니 뭐, 이, 어? 아니, 이거는 나는 뭐, 진짜 이거 무슨 정치가라는사람들이 감각이 그래 없나 예. 그러니까 신의가 없나 예. 어? 양심이 없나 <웃음> 그리고 그, 그 정도의 표현도 못 하나 예. 용기도 없나 그러면서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이러고 그러면서 <웃음>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어떻게 지키나 예. 나는 솔직히 그, 그 원초적인 예. 저 사실은 이제 의문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웃음> 그. 제대로 조금만 생각을 하면요. 진짜 이 야당에서 우리 핵무장 하자고 하면 문재인 정권은 아유, 한국이 핵무장 하는 거안 된다. 그래 분명히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러면, 야, 북한은 핵무장 하는데 왜 한국 은 핵무장 하면 안 돼? 너 북한 간첩이지? 이래가지고 문재인 북한 간첩 이래가지고 그 정치 그그 그 뭐야, 장애 투쟁 해버리면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한방에 날릴 수 있는데 저런 머저리 같은 것들이 당, 당내 원내 대표 한다고 대가리는 밥차 먹을 때 쓰나, 이 아, 씨. 그러니까, 그렇지. 저, 2년 전에, 예. 그림이 국회의원에 가는, 저, 1층 로비야. 예.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요. 예. 그, 당산동 쪽 출입구 양쪽에 예. 있거든. 예. 그 다음에 이쪽, 그, 예. 저, 시청 쪽으로 출입구 하나 있고, 또 예. 반대편에, 예. 당산동 쪽에 출입구 있어요. 저는 그쪽으로 들어간, 그게 딱 들어가지만 딱 보여. 그런데, 예. 국회의원 300명이, 예. 자기 사무실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예. 매일 지나다니면서도 5일 동안 하의한 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음. 제가 알기로는. 음. 예? <웃음> 그러면서 지금 이게 이제 재판을 이래가지고 하는데도 한마디 이야기가 없어요. 예. 예? 야당이든 여당이든. 예. 그런 걸참 제가, 예. 야, 참, 제가 진짜 부끄러움을 느낀다니까. 그, 아니, 죄송합 그, 아, 그런 걸 보고 네글자를 뭐라고. 그게 왔니? 무슨 민의를 대변하냐니까, 그러니까 민의가. 민의가. 민의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예. 예? 창피스러워서 말이야. <웃음> 일국의 대통령을 그렇게 <걸고 웃음> 인격살인한 그림이 국회의원에 예, 있는데, 예. 부글부글 끓고 있고, 뭐 그림값이 1 저, 저, 송계쨈는 100만원에 그림값은 400만원으로 물로주라는데뭐이렇 샀는데, 예. 한마디가 없어요. <웃음> 예? 그러니까는, 저, 진짜로, 어... 아, 그리고 저, 예. 이게 재판부에서 우리가 요청해가지고, 예. 그, 더불어민주당의그 당시 전시회를 주최한, 예. 표창 의원이 증계를 했잖아요, 전쟁 국교. 증계 처분자하고 증계 관련 서류를 보내라고 저 재판부에서 예. 갔다니까요. 예. 재판 끝날 때까지 안 왔어. 아두 번째, 예. 국회 상무처에들어 갔어요. 예. 이 그림 전시회를, 이런 그림을 국회 의원회관에 음. 그 음. 전시한 배경하고 허가를 내준 그걸 서류 음. 일체를 다 음. 보내라. 예. 재판부에서 그 갔다니까요. 예. 사무처에도 응답이 없어. 사법, 사법농단이고 사법농단. 회가 그러니까 국회 에 웃기는 거예요. 예. 정당도 웃기고 국회 사무처도 웃기는 거. 아, 개판이요, 개판이죠. 이게 무슨 사법부에서 저, 저, 저 재판과 관련해서 정부이 예. 요청을 했는데도 예. 보내지도 않았다니까. 개판이고 개판. 그런 상태에서 재판이 결과 났지 버렸다. 아 국민 여러분, 이거 이거는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들고 일 나가지고 지금 이것도 <웃음> 예. 한번 요청한 게 아니고 예. 지배노인단이 예. 계속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두 분이가 세번 수차에 걸쳐서 더불어민주당에도 요청이 가고, 예. 국회 사무치도 요청이 갔다고. 예. 재판부, 재판장 명의로 예. 서울 남부 지방 법원장 관해지가 보냈겠죠. 아나? 예. 예. 예. 예. 재판 끝날 때까지. 야 이런, 이게 우리 대한민국 현조사 <웃음> 국민 여러분, 이런 거를 가, 이런 인간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네 글자로? 개자식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웃음> 진짜. 진짜 이런 새끼들이, 진짜. 그, 그 정치인 한다고 아유, 쌍놈 새끼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요. 아유 하여튼 국민 여러분, 저 어, 지금 날아가 지금 이, 이 돌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저 단단히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